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망일입니다. 어저께 바보샵 가서 브랜드 피트 머리를 자르고 왔거든요? 자꾸 김정은이라 그래. 어, 자꾸 김정은이라 그래. 하지 만확 혁명해버릴 거야. 어금니 컷 아니야. 이거 브랜드 피트 퓨리 머리야, 퓨리 영화. 퓨리 머리 따라한 거야. 다시 아우지 탄감으로 보내버릴 거야. 자 오늘은 어, 월요일이니까 가슴 운동을 해야겠죠 일단은 케이블 플라이로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풀어줘요 뭐한 한 3세트 정도? 너무 무겁지 않게 간단하게 그냥 풀어주는 걸로 케이블 플라이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가볍게 세팅을 해서 타바타를 합니다 네, 20초 동안 최대한 많은 반복수 그 다음에 10초 휴식하고 8세트 해서 타바타를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잉클라인 덤벨프레스, 그다음에 바벨 벤치프레스, 어, 덤벨 벤치프레스, 그다음에 덤벨 프로버 마지막에 이제 케이블플라이를 한번더 하는데 이제 마지막 케이블플라이는 집중해서 하는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적어도 개수가 8개 이상은 나오는 무게여야 돼요 첫 세트, 두 세트에는 막열몇 개씩 하다가 뭐 4세트, 5세트에는 막5 개도 못하고 이러거든요 최소한 8개는 할수 있는 무게로 어,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안 나와도 6회 이상 어, 아무리 많이 나와도 10회를 넘지 못할 정도 그 안에서 최대한 힘들게 하시면 됩니다 쉬는 시간을 좀 짧게 갖고 그러니까 무게보다는 좀이 세트간의 이 사이를 좀 줄여서 그런 식으로 좀 강도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야, 내가 볼때 바이킹 머리 같은데? 움직이라오! 아 여러분들 어, 오늘 월요일인데 뭐 월요일마다 좀 그렇잖아요 일하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고 운동하기도 싫고 잘 이겨내시면 또 그만큼 또 성취감이 있는 하루가 되고 월요일을 잘 보내면 또 일주일이 또잘 어, 지나가니까 어, 오늘 되게 파이팅 하셨길 바래요 날이 점점 추워집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관리 조심하시고 아 요즘에 루키아가 새로운 뭐 즐길거리가 생겨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긴 한데 요즘에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에 거의 지금 미치광이 수준으로 빠져있거든요. 거의 뭐 지금 거의 바이킹이에요 지금. 거의 뭐아 이슬람들이 이민 갈것 같아요 지금. 어 그래서 아무튼 루키아가 요즘에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조, 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파이팅하시고 어 이번 주또 한번 또 열심히 어 하면서 지낼 테니까 여러분도 파이팅하시고요. 어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어뭐 술자리가 점점 많아지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몸 관리 하셔서 적당히 드시고 아, 적당히 적당히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댓글에 좀 다양하게 좀 영상 올려라 어, 뭐 먹방도 좀 찍고 어뭐 어, 나가서 뭐 풍이랑도 뭐좀 하고 어, 뭐 제주도 좀뭐 하고 뭐 해라 어? 뭐 어디 출연도 좀 해라 뭐 이렇게 댓글을 다셔, 달아주셨더라고요 단지 1월부터 좀 액션 좀 다른 방향또 다른 거를 하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냥 지금 이제 운동하면서 약간 연말이고 지금 좀 준비하는 그런 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어 1월부터는 제가 또 나름대로 그동안 고민했던 어 재밌는 컨텐츠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많이 해서 다양하게 이제 1월부터 올릴 거니까 어좀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은 운동 좀 열심히 하면서 어 여러 가지 좀 어레인지 하고 있습니다. 뭔가 침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구독자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죠 내 사장님들인데 사장님들? <웃음> 아니 사장님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1월달에 좀 다양하게 할테니까 조금만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